안녕하세요. 페이스란 성형과 원장 이진수입니다. 어, 전신마취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환자분께서 전신마취를 통해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. 안전을 위하여 마취 전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.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가지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첫번째로 수술시간 12시간 전부터 금식을 하셔야 합니다. 금식이라 하면 어, 목구멍을 통해서 넘어가는게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음식 말고도 물껌 사탕 어, 커피 이런 것들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12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병원에 오시기 바랍니다 어, 수술 후에 여러가지 안전을 위하여 금연과 금주를 수술 전 일주일 전부터 하셔야 되고 수술 후에도 한달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수술 전 앓고 있는 질병이나 먹고 있는 약에 대해서 어, 전화 아니면 실장님한테 미리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, 수술 전에 꼭 끊어야 될 약들도 있고 수술 전까지 다 먹어야 될 약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뭐 아스피린이나 비타민 계통의 약들은 수술 전 일주일 전 이상에는 끊어야 되고 어, 혈압약이나 당뇨약 아니면 갑상선약 같은 거는 수술할 때까지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꼭 미리 말씀하셔서 어, 먹어야 할 약과 먹지 말아야 할 약에 대해서 어, 어,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, 렌즈는 빼고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, 내원시에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노메이크업으로 오시고요. 손톱, 발톱에 매니어가 있거나 아니면 은 네일케어가 되어 있으면 수술할 때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. 어, 전신마취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안전한 마취와 수술을 위하여 제가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